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달수구 최고가 순위나 실거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달수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분양 물량이 워낙 많은 편입니다. 워낙 많은 편이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가격 하락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달수구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다 보니까 미분양 할인으로 할수 있는 곳이 뭐 물량이 많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현재도 에 마찬가지 달수구나 서구 수구 같은 경우 실제 재개발 진행이 되다가 계약금은 일부 받았지만 은 재개발 진행을 못하고 수독되어 있는 상황들이 좀 많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재개발 여파도 여파지만 은 계속해서 물량이 많다 보니 미분양도 많이 나올 것이고 미 분양 할인율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의 생각은 다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가봐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1군 업체들이 아닌 2군, 3군 정도의 업체들의 아파트들도 애법 좀 많은 편이고, 그렇다 보니 자금에 어덕에서 결국 2007, 8년도에 9년도의 상황처럼 미분양 할인을 많이 할수 있는 것도 달수구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달수구의 최고가 순위를 보게 되면 1위가 월드마크 웨스턴 감산동에 22년 7월 달에 60평 23억 8천에 거래 되었고요. 2위가 월드, 월성 2편안이 56평이 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백의 라운 브라이드빗 마찬가지 8월달에 52평이 8억 7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삼정거린이 7월달에 45평이 8월에 빠르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산자이가 40평에 7억 9천, 그 다음 리슈블이 7월달에 56평이 7억 6천 5백, 용산 로테캐슬이 22년 8월달에 48평이 7억 8천, 기본적으로 1위 1위 4위 뭐 최고가 순위를 보게 되면 은 수승구든 난구든 달성구든 할석 없... 평균적으로 평수가 높은 금액 평수가 큰 것들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송현중용이 8월달에 3 3평 7억 2천, 빌리브스카이가 8월달에 32평이 6억 9천, 10위가 월배 2차의 파크가 4 0평에 6억 7천, 그리고 동아일 워시가 41평에 6 5 5 0 0 두류 센터를 마찬가지 33평에 655,000, 포토캐슬, 레이크가 48평에 6 5 5 0 0 그래도 달서구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3, 4억대보다는 순위를 보게 되면 7, 8억대의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되었고, 뭐 10억대 넘는 거는 결국은 60평에 월드마크가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달서구도 어느 정도 물량이 있다 보니까 뭐 13, 2 6이할것 없이 평균적으로 7월에서 9월 달 거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아파트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소구의 세부적으로 거래량을 확인해 보면은 2022년 9월에 16일 날짜죠. 그리고 면적이고, 그 다음에 금액입니다. 25평에 1억 5천, 뭐, 삼성레미안, 32평에 3억 4천, 감산동, 아이워시, 33평에 4억 9천, 15일 날짜로 실제 거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일 47평에 5억, 도리동에 24평에 3억 5천 그리고 센터를 33평에 6억천 하나 꿈에 그린 44평에 43평에, 43평에 3억 2천 우방 드림시티 33평, 35평 마찬가지 주 거래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거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그래도 최고가 순위를 빼면은 2, 3억대의 아파트들은 어느정도 거래가 되고 유일하게 또 1억대 아파트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수목원에 39평에 5억 4천, 뭐 5억대도 일부 거래는 좀 되었고요. 5억대 마찬가지 3억대, 4억대, 뭐 1억대도 일부 실거래 위주로 거래가 좀 되고 있다. 그리고 4억대도 눈에 좀 보이죠? 수목원, 그 다음에 월성 2편안, 그리고 월배 2차, 그리고 뭐 월성 브로지오 3억대, 그리고 헬스데이트 마찬가지 5억 4천, 이게 앞에 보이는 날짜가 실제 30일 날 거래가 되었다는 날짜입니다. 오산동 마찬가지 33평에 3억 천, 이곡동 마찬가지 24평에 1억 7,500, 그리고 힐스테이트 33평에 6억 7천, 6억 756만 원이죠. 어, 전체적으로 달수구도 보게 되면 은 계속해서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일부 거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뉴스를 보게 되면 전혀 거래가 안 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예전보다 거래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 실수요자 위주로 지금 거래는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지 이걸 가격이 내렸다고 투자를 했거나 투기를 했거나 갭 투자를 했다. 저는 뭐 거래는 생각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은 일부 어느정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게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갈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뭐 이런 금액들을 갭 투자를 했다. 뭐 그래 생각은 되지 않고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뭐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놨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예전보다 금액대는 계속해서 하락돼서 거래가 되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달수구의 물량이 워낙 많고, 달수구가 실제 보면 땅이 넓은 편이고, 인구 자체도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4억대, 5억대, 실제 뭐 수성구보다 거래량이 좀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어 계속해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숫자가 다 나오죠. 20일날 거래가 되었고, 계속해서 거래가 되었는 것들이 어 어느 정도 세대수가 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속 거래는 좀 되었다. 뭐, 그래, 보여지고요. 빌리브스카이 같은 경우도 37평에 6억 7천, 8층이 거래가 되었고, 용산 우방 15평, 뭐, 1억대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 쭉 내려보면 생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남구도 아까 뭐, 영상을 올려드리고, 수승구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거래량을 보면, 이 거래량은 7월 1일부터의 현재 거래량입니다. 9월 2 2일까지 거래량인데 기본적으로 거래가 되었는 것들이 공균적으로 8월달에 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생각외로 뭐 개수가 많습니다. 예. 워낙 뭐 달수구가 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뭐 1억대 3억대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날짜는 지금 쭉 보게 되면 지금 2일 날뭐 거래가 되었는 날짜들 1일 날 거래가 되었는 날짜들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7월 달, 7월 말로 이제 내려가서 뭐 상인동 31일 날 32평에, 어, 상인역 아파트가 3억 9천 거래되었다. 성서 주공 2차가 뭐 1억 2,500 거래가 되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달수구가 거리량이 그나마 가장 많지 않을까. 거래대 뭐 금액대는 뭐 2억대든 1억대든 다양하게 있고, 달수구 자체에 또 빌라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뭐 나홀로 아파트들 그리고 적은 평수의 아파트들 뭐 이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자세하게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뭐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못하지만 예전 금액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는 것은 확인이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아파트 거래는 달수구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7월달에 뭐 13일 날짜, 13일 날짜 송현동, 뭐 볼리동 SK뷰 마찬가지 이렇게 한눈에 쭉 보게 되는데 이런 거래량을 자세하게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이미 시작 단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뭐 본인의 아파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거래가 된 것보다 뭐더 중요한 것은 이 거래 금액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확률들이 많고 뭐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제가 전체적으로 7월에서 9월달까지 를 그냥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뭐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전 것을 보게 되면 예전 영상이나 예전 자료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아파트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전무후무하게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지는 않다.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거래량은 줄었지만 은 아직 실수여자 위주로 거래는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런 전체적인 동향만 한번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아파트 금액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달서구에 있는 창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아파트 거래량이 활발하게 조금 이루어지면서 외곽으로 빠질 때는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량이 뭐좀 많이 내려가거나 거래 금액이 내려가거나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전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보다는 구입을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시내 쪽으로 나오는 것이 뭐 향후 아파트 실수요자 위주로 구입을 하거나 뭐 투기가 아닌 투자가 아니더라도 외곽에서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저는 추천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어, 보이는 어플 같은 경우도 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은 그렇게 제가 얘기 드린 거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 거래된 동향들 그리고 가격들이 어, 이렇게 뒷받침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달서구 중에서도 뭐 제가 뭐 세천 쪽으로 근자에좀 들어가서 아파트를 뭐 보려고 들어갔는 건 아닌데 일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세천에도 아파트를 퍼부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퍼부놨는데 물론 이제 뭐 공장지대다 보니까 세천 쪽에 뭐일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뭐 얘기를 들은 바로는 또세촌 쪽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세천 같은 경우는 뭐 고속도로 확장이라든지 또구이 외관 쪽에 가까워서 뭐 좋지 않느냐 또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뭐 세천이라든지 현풍이라든지다 동일한 조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정말 세천이 저렴하다면은 세촌 쪽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맞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좀 시내 쪽으로 조금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어,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함 드리고 또 지인들도 거기에 있고 세천 쪽에 상가 건물이나 원룸 건물을 또지은는 건축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준 사례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달수구를 한번 봤는데 달수구가 생각외로 나름 그래도 뭐 거래량은 가장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